안녕하십니까 3월 2일자 해외선물 미국시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중국 제조업 PMI가 개선되자 장 초반 견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화는 중국 경제지표의 개선으로 약세 전환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매물이 나왔는데요. 애틀란타 연후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5%에서 5.25%까지 올리고 2024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채금리는 상승하며 기술주중 등의 부담으로 작용했네요. 원인은 중국의 경제표가 지 개선된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지며 상승했습니다.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시장은 연일 뚜렷한 반등 없이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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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월 2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9만 2천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한 19만 5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차지포인트 홀딩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 수익 마이너스 0.1851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